유통인쇼를 다나쌤과 함께 갈수 있는 찬스를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합니다. 관람을 가시면 은어 상품부터 서비스까지 한꺼번에 보실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해외 구매대행 플랫폼을 쓰고 싶다라고 하면 어떤 플랫폼이 좋은지 잘 모르잖아요. 가서 설명도 좀 들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어 거기에 물건들도 많이 나오니까 어 해당하는... 업체들 찾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어 적극적으로 제가 상품 소싱 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가져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제가 이 유통인쇼에 같이 가실 분 다섯 분을 추첨을 할 거예요 2022년 유통인쇼 박람회를 개최를 하거든요 여기에서 저한테 VIP로 와가지고 참석을 해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네, 여기가 11월에 해요 11월에 하는데 요 사전 등록하는 곳 있죠 네, 요 사전 등록하는 곳여기 있는데 여기 가시면 공짜로 받으실 수 있어요 여기가 좀 좋은 게 뭐냐면 음 같이 참가하는 기업들이 조금 큰 업체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도 좀 있고 그리고 부대 행사로 해가지고 강의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관람을 가시면은 어 상품부터 서비스까지 한꺼번에 보실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해외 구매 대행 플랫폼을 쓰고 싶다라고 하면 어떤 플랫폼이 좋은지 잘 모르잖아요. 가서 설명도 좀 들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어 거기 에 물건들도 많이 나오니까 어 해당하는 업체들 찾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어 적극적으로 제가 상품 소싱할 수 있는 음 그런 기회를 좀 가지 가져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제가 이 유통인쇼에 가 같이 가실 분 다섯 분을 추첨을 할 거예요. <웃음> 한 백여 개 업체가 온다고 해요. 그 업체에 가서 명함을 같이 나누러 가보시면 저제손 잡고 가실 분이 있으면은 저랑 같이 가면 좋은 점은요. 저는 온라인 쇼핑몰 쪽에서 뭐가 잘 팔리고, 요즘 트렌드가 어떻게 되고, 요즘 저런 회사 괜찮은데, 뭐, 이런 제품들에 대한, 어, 이미 좀 어느 정도 키워드를 조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음, 기나가다가, 어, 저 상품은 괜찮은데, 저거는 소싱해가지고 가져와 봅시다. 이렇게 해서 그 업체에게, 개, 그, 저랑 같이 있으니까 또, 명함 받기 또 좋겠죠. 제 회사 직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네, 명함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업체에 컨택 해가지고 어느정도 여러분들이 음 쉽게 어찌 보면 그 업체를 컨택할 수 있는 기회가 좀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저랑 같이 가실 분이 있으시면은 다섯 분을 추첨을 할 건데 제가 어 일단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가지 못하는 분들도 있겠죠 네, 그래서 미리 여러분들께 좀 먼저 이런 유통인쇼 같은 데 가셔 가지고 상품 소싱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것들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잘 팔리는 상품을 찾으러 떠나기 위해선 좀 발품을 팔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 발품을 팔러 가는 이 유통인쇼라고 하는 곳에 여러분들이 가시면 어쨌든 쇼핑몰은 업무마다 할 일들이 너무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래서 그, 그 해당하는 업무들 별로 다양하게 도와주는 회사들이 있죠 상품 소싱이라든지 도매처라든지 3PL 물류라든지 아니면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협업 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다 모아놓은 자리가 유통인쇼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때 온라인도 결국 인맥 싸움이니까 이 유통인쇼에 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면 좋겠고 가실 때꼭 하셔야 되는 것들을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 먼저 여러분들이 박람회에 참석을 하실 에티튜드가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명함이에요. 명함. 명함 좀 넉넉히 준비해 가세요. 명함 준비해 가시고 볼펜 꼭 가져가세요.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명함 주고 받고 할때 여기에 무슨 상품 팔, 팔고 A등급, B등급, C등급 여긴 꼭 연락해야 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받은 명함에 그렇게 메모를 꼭해 오시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함과 어, 노트 그리고 만약에 명함 붙일 수 있는 노트를 가지고갈수 있으면 훨씬 더 낫고요. 그런 것도 좀 준비해 가시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 회사를 한 줄로 좀 소개할 수 있는 말이 있으면 제일 좋아요. 여러분 뭐 쇼핑... 아 저는... 요... 제가 판매하는 물건을 어, 자동차 용품 쪽으로 전문으로 하는 쇼핑몰을 하고 있고 월에는 매출 한 어, 1억 정도 하는 쇼핑몰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 여기 방향제는 저희 회사에서 꼭 한번 판매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1억을 벌지 않아요. 자동차 용품 판매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빵을 쳐도 되느냐 그렇게 될 것입니다인 것처럼 이야기하셔서 일단은 컨택을 하란 얘기예요. 너무 처음부터 아저 지금 처음 시작하는 초보셀인데음 제가 그래도 이거 받을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아무도 여러분들한 상품 안 줘요. 당당하게 얘기하시고 여러분 쇼핑몰을 한 줄로 적어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정도 이런 것들 좀 필요합니다. 온라인은 매출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폐쇄몰도 가지고 있고 뭐 마케팅할 수 있는 뭐 밴드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좀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 꼬실 수 있는 멘트 이런 것들을 좀 자연스럽게 좀 연습을 좀한번해 오시는 거 이게 바로 박람회를 참석하는 에티튜드 두 가지입니다 처음에 명함 준비하기 두 번째 소개말 준비하는 거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박람회를 참석하실 때꼭 하셔야 되는 것 중에 또한 가지가 맵을 보면서 먼저 공략할 곳을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아직 정확하게 전시부스가 안 나와 가지고 그 전시부스에 이 맵이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음, 이 전시회에 가면은 일반적으로 큰 맵을 이렇게 좀 보여줍니다 그 맵에서 어떤 구역에는 상품 소식 영역 어떤 곳은 서비스 어떤 곳은 교육 어떤 곳은 플랫폼 이런 식으로 적혀져 있어요 그 곳에 가가지고 내가 먼저 어디로 공략할지를 좀 결정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어, 동선 같은 것들 미리 그리고 가세요 이게 너무 힘들거든요 사람도 많고 하니까 좀 치이니까요 이런 곳 공략할 곳들 을 먼저 한번 보시고 그리고 유통인쇼도 그렇겠지만 다른 이런 상품 소싱하는 메가쇼라든지 이런 회사들 가면은 대부분 먼저 참가하는 기업들이 먼저 어디가 나오는지 다 뜨거든요 그걸 먼저 보고 가시는 게 좋죠 어 이런 상품들이 이제 출시가 되는구나 저 상품 보러 가야겠다 이런 것들을 먼저 결정하고 가셔야 되고 방문 목적을 어느 정도 좀 뚜렷하게 하고 가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 가기 전에 잘팔리는 상품의 키워드를 꼭 조사를 하고 네이버 트렌드나 아이템 스카우트나 이런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미리 여러분들이 조사를 좀 하시고 그런 다음에 참석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참석해가지고 그 제품의 제품이나 회사나 상품을 보고 나서 컨택 여부로 결정하시면은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되는 거 명함 그리고 소개말. 그리고 앱을 보면서 먼저 공략할 곳을 좀 정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잘 팔리는 상품의 키워드도 좀 조사해 주시고 방문 목적을 좀 뚜렷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가셔가지고 그렇게 할지 말지 결정을 하시면 가장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유통인쇼 제가 갈 건데 저랑 같이 가실 분을 어 모집을 할 건데요. 일단은 유통인쇼에 지금 사전 등록이 무료거든요 요 사전 등록 무료로 먼저 신청해 놓으시고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요게 지인추천의 다나쌤 유튜브 라고 해주시면 돼요 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여기 참석을 해주셔가지고 이거를 받으시고요 티켓을 받으시고 이 티켓을 받으신 거를 저한테 인증을 해주세요 티켓을 먼저 손으로 받지는 않으실 거예요. 참석 등록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받게 되실 건데 그거를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사연과 함께 네요거를 받으신 분들 음, 사연과 함께 댓글로 참석할까요, 여러분? 댓글에다가 사전 참석 링크 넣으시고 댓글로. 저 같이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티켓이 있어요 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저는 티켓 받았으니까요 티켓이 있으니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참석 신청해 주시고 저랑 같이 가요 라고 해가지고 밑에 유튜브 댓글에 남겨주세요 네 그리고 왜 나랑 같이 가야 되는가에 대한 구구절절한 이야기를 <웃음> 적어주시면 어, 제가 당첨자는 11월 6일에 유튜브 커뮤니티에 공지를 해드릴 테니까 꼭 구독해주시고 알람설정 해주시면 은 저랑 같이 가실 수 있겠죠 젊고 잘생긴 남자가 네 같이 갔으면 좋겠지만 음 그런 분들이 제 유튜브를 많이 보지 않으시니까 아마 어네 누가 같이 갈지 좀 기대가 됩니다 <웃음> 네 여러분 그래서 유통인쇼 가실 때에 항상 에티튜드 가져가셔야 되는 거 말씀드렸던 거 잊지 마시고 음, 여러분들께서 이거 요거 전시회에 참석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1월이니까 평일이거든요. 11월 8, 9, 10인데 저는 8일에 갈 예정이에요. 11월 8일에 갈 예정이니까 오후 2시에 참석할 거거든요. 평일 낮이라 가지고 아마 갈수 있는 분들이 좀 한정적일 것 같은데, 평일 8, 9, 1 0에 하기 때문에, 음, 웬만하면 첫날에 가 가지고, 좀 정신, 좀 사람들이 아직, 어, 누가, 어, 똥인지 된장인지 잘 모르는, 어, 상태에서 초보 샐러드를 만났을 때, 그 제품을 주시는 분들도, 어, 얘한테 줘도 되나, 마나 이런 혼란, 이좀 있었을 때네 그래서 선빵을 치는 게 좋아서 첫날에 가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초보셀러는 그래서 11월 8일에 네 같이 가실 분 있으시면 은 음, 좋으실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 별로 안이쁩니다어 카메라 빨이라서 <웃음> <웃음> 네 그래서 유통인쇼 저랑 같이 가실 분 있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일단 상품 소싱 이야기 물어보시고 그리고 위탁 도매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물어보셔서 간단하게 제가 여기 갈 거여가지고 제품 소싱하러 같이 가실 분 모집할 겸 유통인쇼에 대한 안내 잠깐 드렸고요 그리고 파워셀리니님께서 저한테 물어보신 거 한거한번더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인쇼를 다나쌤과 함께 갈수 있는 찬스를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합니다. 그 찬스는 일단은 유통인쇼의 사전 등록 바로 가기로 누르셔가지고 동의를 누르시고 네 이렇게 신청을 해주세요. 그때 지인 추천에다가 다나쌤이라고 써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사업 분야는 여러분 온라인 셀러시니까 온라인 셀러라고 이렇게 체크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조사 뭐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셔가지고 네 등록을 누르신 다음에 제 유튜브 댓글에다가 어 참여 신청했습니다. 다나쌤 같이 가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세요. 그러면 은그 댓글 중에서 제가 채택을 해가지고 음, 같이 갑시다. 라고 어, 제가 11월 6일에 올려드릴게요. 제가 참석을 하는 날짜는 11월 8일이에요. 11월 8일 오후 2시에 갈 건데 11월 6일에 당첨자를 발표해가지고 저와 함께 갑시다 라고 해서 다섯 분과 함께 가려고 합니다 유통의쇼 단나쌤과 함께 가고 싶으시다면 제 손잡고 꼭 가고 싶으시다면 네 유통의쇼에 참여 신청하시고 같이 들어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상품 소싱 하시는 거니까 지금 이 영상 편집해가지고 제가 올려드릴게요 유통인쇼 소개하는 부분이랑 그리고 음, 상품 소싱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이 내용 올려드릴 테니까 그 부분 보시면서 네이 유튜브 영상에 댓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지 않겠죠 사형님? 저희 서영님, 우리 와디즈 펀딩 서포터 아니십니까? 어 승차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11월 그러면은 음, 2일까지 남겨볼게요. 네 그러면 서영님 11월이니까요. 저희 한 달이라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지 않을까요? 그 기간 동안 공부하시고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뭐 사실 학습할만한 공부하는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입도 해보시고 상품도 올려보는 시간이 그 사이에 있을 거예요 사장님 그렇게 겁내지 마세요 네 이런 데는 먼저 발품 팔아 가지고 가보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가셔가지고 보면은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저런 것도 있구나 이런 상품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죠 네 그러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